둘, 짜잔.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코씨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벤트. 이벤트!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모든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두 분을 선정해서 한국 이름을 지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분들의 이름을 소개해주는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응. 정말 세리 씨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저희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의 지원을 진짜. 해주셔서. 저희가 이거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맞아요. 거의 한 이틀을 계속 회의만 했던 것 같은데 <웃음> 도대체 누구를 해야 되나 음, 그래서 결국 저희가 각자 이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음. 사람들을 한 명씩 골라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체리쌤은 누구를 선정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레미님을 선정을 해보았어요 진짜 구체적이고 엄청 자세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제레미님의 한국 이름은 과연 무엇일지 두구두구두구 소개를 해볼게요 짠! 보이시나요? 저는 제레미님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 풀 네임을 말씀드리면 장동하라고 지어봤어요 과연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일단 성은 장씨인데 제레미님은 지읒 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 지, 지. 그래서 아 지읏이 들어가면 지어 들어가는 성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지, 짱, 짱의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짱은 거의 성으로 쓰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장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고 그 의미는 베풀장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 제레미님께서도 사진 찍고 편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좋은 나눔, 배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배풀 장이라고 성을 지어봤습니다 야, 그래서... 의국 장난 아닌데요? <웃음> 사진 한 장! 한 장! <웃음> 너무... 너무... 어, 긴장되는데? 장이라고 지어봤고, 그리고 이름은 동하, 그 중에서 동인데요. 일단 우리 제레미님의 인생 철학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웃음> 제레미님의 인생 철학이 When life gives you a lemon makeup? 레모네이드 라는 문장이더라고요. 전화이보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이런 말들. <웃음> 말들이 쓰이잖아요. 긍정적이고 <웃음> 기회를 되게... 위기로 바꾼다고요? 위기를 기회로 <웃음>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쓰이는 삶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성 가득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성통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하 하인데 우리 제레미님께서는 또파랑색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파랑색 하늘 바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신다고 해서 파랑파랑 하늘하늘 이런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말을 사용을 해봤고 파란 하늘처럼 크게 모든 것을 이뤄라라는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클하라는 이름을 장명을 해보았습니다. 동아님 <웃음> 마음에 드시나요? <웃음> 장동하 네 당신의 이름입니다. <웃음> 와 동아님 좋아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N쌤은 어떤 분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자이나 라는 분을 선택을 했는데 자이나. 그 이유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름 지어주기 콘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도 한국 이름이 있으면 어, 한국어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연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넘치시는 응, 분이셨어요. 응. <웃음> 정말 모든 한국마다 이제 한국이 너무 좋다고 맞아, 그런 맞아.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이분이다 제가 싶어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이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름은. 이거 드럼 아니야?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짜잔! 와! 플레이임을 말씀드리면 우정이요? 연이호라는 이름인데요. 일단 저는 조금 음, 발음하기 쉽고 좀 특이하게 특별해 보이게지 짓고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와, 약간 진짜 특이한 것 같은데요. 그쵸? 연이호. 근데 일단 연자는 의미를 담았다기 보다는 어 제가 저도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자이나님께서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이라는 의미를 담은 무언가를 넣고 싶었는데 초록에는 예쁜 한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연두에서 따와서 연자를 저희가 성으로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좋아하시는 연두색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근데 진짜 특별한 성인 것 같아요. 연씨는 거의 많이 별로 없잖아요. 완전 네. 완전 스페셜한데? 그리고 좀 발음하기도 좀 귀엽고 맞아. 이래가지고 성을 연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이로울 이자에 범호자를 써서 이름은 이호예요. 이호가 어, 보통 다른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한국말에 보통 뭐 사랑해 고마워 이런 단어를 많이 써주셨는데 우리 자이나님은 특이하게 호랑이를 적어주신 거예요. 호랑이 이렇게 정말 저는 그래서 아 나는 이 정도면 호랑이를 꼭 담아야겠다 이분의 이름에는 호랑이를 꼭 담아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범호를 가장 먼저 정했어요. 네 원래 호랑이 자체가 굉장히 막 용맹하고 맞아요. 기계 높고 그런 짐승이기도 짐승 짐승 <웃음> 짐승은 그렇죠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우리 자이나님 이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유가 한국의 대표적인 동물 하면 어. 또 호랑이를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그쵸, 뭔가 그쵸. 한국의 그런 한국적이다. 기계를 그렇 그런 상징하는 거기도 해가지고 제가 호랑이 호자를 꼭 쓰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호랑이 아니죠 꼭 아직 학생이신 자이나님이 앞으로 성장하셔서 아주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로울 일을 함께 써서. 연이호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와, 어떻게 마음에 멋있네요. 드시나요? 네! 전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소리가 들려 아, 와그 진짜 그래요. 너무 예쁘네요 <웃음> 제가 연이호 네. 뭔가 애칭으로도 뭐 호야호야 이랬던 것 네, 같아요 <웃음> 너무 귀여운 이름인데요? 딱일 것 그런...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저희 둘다 엄청 노력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맞아요 네, 그럼 <웃음> 오늘 선정되신 두 분이죠 동하님과 이혼님에게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짜잔 네, 조이너스 코리아 교실. 한국어 교실 온라인, 온라인 수강권을 수강권. 드릴 것입니다. 네, 조이노, 조이너스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모든 한국어 교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1대1 클래스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그룹 클래스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4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한 쿠폰입니다. 와. 네, 쿠폰. <웃음> 뭐 번호 이런 거랑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이너스 코리아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한번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한국어 교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더 풍부하고 좋은 이벤트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조이너스 코리아. 예!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